안녕하세요 자전거 채널 두바퀴입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서인지 주변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50만원대 아래로 괜찮은 자전거 있으면 하나 추천해 달라고요. 그래서 가격은 저렴한데 출퇴근이나 동네 나들이용으로 꽤 괜찮은 미니벨로 한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30만원대의 작은 미니벨로를 찾는 분들이라면 혹할 수 있는 키우 폰드입니다. 키우는 바이클로가 제작한 국내 브랜드의 자전거입니다. 다양한 미니벨로 모델이 있는데요. 그 중에 16인치 휠사이즈를 갖고 있는 저렴한 가격대의 폰들을 시승해봤습니다. 콘드는 바퀴가 작은 만큼 속도감을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편의성과 실용성으로 선택할 수 있는 미니벨로인데요. 기어비가 7단이어서 평지에서의 여유로운 속도감이나 도심에서 흔히 만나는 경사도의 어필코스를 달리는 데는 문제가 될게 없는 정도입니다. 가까운 곳으로 산책을 가거나 차에 싣고 여행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주행감과 승차감도 꽤 괜찮았습니다. 구름성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100만원대 미니벨로와 차이를 느끼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괜찮았던건 조향성이었습니다. 16인치 자전거치고 꽤 안정적이었거든요. 보통 휠이 작을수록 핸들링이 너무 가벼워서 작은 턱만 지나가도 불안하게 휘청거리는 체감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상급 제품의 16인치 미니벨로와 비교했을 때 조향성만 놓고 본다면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휴대성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기가 매우 작아서 버스나 지하철, 그리고 KTX와 같이 진보관이 협소한 대중교통을 연계해서 여행을 즐기실 때 매우 유용하고요. 평소 따릉이와 같이 공공자전거를 이용해 중단거리로 출퇴근과 외출,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효율적인 교통수단이 될것 같습니다. 미니벨로가 아무리 주말 주중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지하철 탑승이 가능하다지만 사람이 많을 때는 민폐 아닌 민폐를 끼칠 때도 있어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폰드는 휠 사이즈가 작을 뿐 아니라 프레임 디자인이 매우 간소하고 튜브 크기도 두껍지 않아서 미니벨로 제품들 중에서도 공간 차지가 적은 편에 속합니다. 게다가 접힌 크기도 매우 작다 보니 기내용 여행가방 정도의 보관 공간만 확보된다면 시시때때로 휴대하기가 용이하겠더군요. 접는 방식은 다원의 오리지널 폴딩 방식을 따랐기 때문에 매우 쉽습니다. 핸들바와 안장을 내리고 메인 프레임을 반으로 접으면 끝이죠. 좁은 계단을 들고 이동할 수 있고요. 세단이나 소형 suv 차량 트렁크나 뒷좌석에 넣기에도 좋은 크기로 접힙니다 중요한 건 안장을 내려야 넘어지지 않고 안정된 폴딩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요 폴딩 상태로 이동할 때는 안장 끝을 잡고 들어올리면 됩니다 무게는 12kg 정도 됩니다 프레임 소재가 하이텐 강이라 무거울까봐 조금 걱정했었는데 의외로 가벼운 편이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자전거 탑승 금지 글자가 씌어진 엘리베이터 앞에서 고민과 눈치를 겸비해야 할 일이 적다는 게 나름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가지 보태자면 사전 점검 서비스가 만족도를 높이는 데 일조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키후 자전거는 공장에서 자전거가 배송되기 전에 전문 미케닉들이 부품 체결부터 파손 상태, 접히는 부분 경첩 상태, 휠 밸런스, 변속기 세팅, 브레이크 등을 꼼꼼히 점검한 다음 배송해 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가 제품을 구매하는데 있어 가질 수 있는 염려를 줄이고 신뢰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사전 점검의 중요성은 사용 중 장고장의 원인을 줄이고 자전거 정비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안전하게 탈수 있게 하는 등 전체적인 주행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강조되는 부분인데요. 고가의 자전거가 아니어도 이러한 서비스를 받고 주행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 여기까지 30만원대의 꽤 괜찮은 미니벨로 폰들을 소개해봤습니다. 중단거리 라이딩이나 차량과 대중교통을 연계할 수 있는 저렴한 접이식 미니벨로를 찾는 분 중에 짐바지가 있어야 하고 휴대가 간편해야 하며 무게도 엘리베이터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의 자전거를 원한다면 고민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도 안전하고 행복한 라이딩 되세요. 행나